마음을 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네 이마옵소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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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와... 어,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 어, 최대한.. 최대한.. 네. 최대한... 저 자, 진짜.. 코로나를 오늘은... 무릅쓰고.. 마스크 방송.. <웃음> 코로나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가까웠어 아니.. <웃음> 저어 앵글 안에 들어오고.. 아, 네! 아... <웃음> <웃음> <웃음> 응. 앵글은 더 가까이 가세요. 저랑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제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장재일을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웃음> 래서박사님께 아 붙고 싶은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아아 마스크까지 꼈습니다. 안 보실 거야네. <웃음> 근데 진짜 눈빛에 약간 경계심이 서러 있으셔 저는 그걸. 모든 걸 포기한 채 방송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이게 지금 여기 뭐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어, 오늘 아침에 검사 어제 밤에 검사 한번 했는데 네.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니, 중요한 거는 크게 아프지 않았는 데 아침에 깨병을 아안 끼었고 아니, 조금 진짜. 늦게 나오고 싶은 아 마음 원래 감기에 걸리면 아침에 가장 아픈 편이죠. 그래서 네. 이제 아침에 열이 올라서 그러니까 저녁이 아픈데? 뭐 그래요? 네. <웃음> 깨병이 심한 편입니다 감기는 맞아요? <웃음> 감기는 맞아요 무슨 감기? 목이 막 이렇게 지금 목이 왜 사코처럼 까끌까끌해요? 아니 하시잖아요. 감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웃음> 어 그럼 어. 어떡아지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뒤로 어, 빠졌어. 제가 오늘 그랬잖아.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안 되면 <웃음> 나오지 말라고. 그래안 <헬스> 그랬어. <웃음> 너무 보고 싶어요. 저 목사님이 오는 게 낙이라고 일주일에 낙이에요. 제가 확신하는데 네. 장재희 국장님은 감기가 아닙니다. 아감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오겠습니다. <웃음> 병원 가면 진단서 감기 있어 진단서 끊어줘? 그러면요 계속 아프다고 주장하면 병원에서 그냥 끊어줘요. 아니 이언이랑은정신과는 갔다 왔어요.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웃음> 뭐야. 왜 아니, 해주셨다. 왜 하시는지 요 <웃음> 제가 하도 언니가 무슨 얘기하면 까먹어가지고, 네. 너는 확실히 ADHD인 것 같다, 성인, 진지하게. 음, 음, 그래서 음. 언니랑 손잡고 병원 한번 가자 해서. 그래. 저희. 결과는 알았어. 결과는 정상. 정상. <웃음> 그렇래서 이제 언니가 가야 돼. 병원이, 되는데. 병원이 돌팔이 같아요. <웃음> 그럴 수가 없어. 정상일 수가 없거든요. 언니, <웃음> 언니 분노조절 장애. 가야죠. 분노조절 장애는. 분노를 적기에 표현하지 막그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는 통제가 안막 이럴 때막 때리는 게 분노잖아요.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장재국장님한테만 화를 내 때문에 굉장히 <웃음> 어. 절제돼 있는 거예요. 아, 오. 어. 평소에 음, 네. 많이. 아무나만 붙잡고 음, 화를 내야 돼요. 아, 그렇, 아 그래요? 그렇지 음, 음. 않잖아요. 음, 그렇진 않죠. 음. 네. 아무튼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전뭐 분명 이, 확실히 감기. 이 2주에 한 번인데 뭐. 매주 보는 것도 아니고. <웃음> <안 입으면. 웃음> 아니 그리고 저 지금 통장에 담고가 없었어 <웃음> 그래 나한테 그래. <웃음> 아니, 내가 니 방송, 뭐... <웃음> 방송하면 방돈 생겼어. <웃음> <웃음> 아이, <돈 때문에> <웃음> 아니 돈때방송하아니 돈이 얼마나 생긴다고. <웃음> 어... 완전 제큰사용 그 하려고. 세상에. 렐루뭐 저기 돈 값을 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러게요. 돈 값을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아, 아니 지금 그게 걱정이네. 방송은 방송이지만 끝나고 어떻게 할 거야. 끝나고? 우리 둘이 밥을 먹어야 돼요. 맹공장이면 아. 그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맞네. 둘이 마주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밥을? 음. 네 그럴 수 그냥 있죠. 그냥 따로 따로따로 앉아서 먹읍시다 <웃음> <웃음> 그래도 버리시진 밥은, 않아. 밥은 무조건 이렇게 다는 뭐, <웃음> 저. 난 너무 대단해. 밥과 <웃음> 자세. <웃음>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 나 오늘 가서 또1 1 시에 방송해야 돼. 한2 시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우리. 아, 그렇구나. 최감, 최영민 감독이 그, 그 탐사 최영민 감독이 갑자기 내그 금요일 날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 소설 쓰게 방송 좀 해서 방송 좀 한번 해요 이러는 거야. 아 소설 쓰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국이 흘러갈지에 대한 어. 이야기를 아. 더 탐사하는 언론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이제 아 답답해 안 되겠다. <웃음> <웃음> 본인 <웃음> <웃음> 본인의 내 피셜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채널에 사겠대. 어. <웃음> <웃음> 약간 이용당하는 거아니 네, 어. 아, 네, 최감독님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웃음> 내가 아, 네, 일단 해요, 무조건 해요 그랬는데 <웃음> 생각해 보니까 그 오늘 가가지고 의지를 내 의중을 알았잖아. <웃음> 고발당하라고 나 아, 아니죠. 목사님이 긍정해 주지 않으시면 돼요. 아, 아 그래요? 그냥, 그냥 듣기만 아, 하면아최 감독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네. 아, 특별런 아, 의견이시군요. 아, 이렇게 아, 하시면 아, 됩니 아, 아, 아. 명하다 어, 그래가지고 고발당하잖아요. 함께 고발 당해야 돼. <웃음> 너도 한동훈한테 고발 당해봐라 이거더라고. 우린 다 고발 공동체입니다 <웃음> <웃음> <그렇지>. 정치관동체가 <정식 웃음> 공동체. 아니고 고발로 다용결 별론데 <웃음> 고발 공동체. <웃음> 초프행동도 여러 번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맞습니다. 네, 응. 언제나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 아니 책상을 그래서 깨끗하게 항상 응. 치우고 저 웬만하면 청소를 안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깨끗하게. 그렇죠. 진짜 더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웃음> 경찰이 왔다가,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수색을, 여기는 수색을 왔다 갔나 고도의렇게생각할거 고도에. <웃음> 아, 수색을 이미 하고 갔구나. 아, 이렇게 더럽네. 라고 하고 가 요새는 더럽잖아요 다른 도서에 전화할 판이에요. 책상이. 근데 모죽하면 거의... 우리 맹구 국장님이 손 붙잡고 정신과를 갑니까? <웃음> 손안 붙잡고. 진짜 아니, 언니가 손꼭 지면서 이렇게 같이 아, 여기 가자.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아, 아들이 ADHD 치료받아봐서 아는데 좀 음. 산만해 보이긴. 한다 한 지금 이 증상 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봐주시 봐주십시오. 또 다시 <웃음> 저는 그 병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그 병원 바꿔야 가요. 된다고 지금 두번 가서. 아니 원래 병원은요 네. 찾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를 가는 겁니다. 맞아요. 더큰 병원도 가고. 맞아요. 큰 병원 한번 가볼까? <웃음> 근데 저는 아 그럴까? 그럴까? 아 왜냐면 제 친구가 제 유일 제 유일한 친구는 아니구나. 제 친구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돼. 왜요? 아는 사람이잖아. 아,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좀 상담의 보면. 원칙은요,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럼 목사님도 탈락.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상담. <웃음> 목사님 나는, 진단 나, 받으려고 그래서? <웃음> 나한테 무슨 진단을 받아요? 아니, 약은 약사에게! 사탄 들려요 <웃음> <웃음> 사탄 <웃음> 들려야! <들렸어. 웃음> <사탄 웃음> <들렸어. 웃음> 아니, 어제 목사님 방송 보니까 귀신 얘기 누구 어디서 하시던데? 제가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방송은. 그게 자랑이라고. <웃음> 대단한 <웃음> 일이다 너무 산만해 보이시죠 저. 대단한 <웃음> 일이다. 엄청나다. 엄청난 <웃음> 일이다. 진짜. 아이고. 제가 너무 대책감이 들어서 이번에는 꼭 목사님 방송 보고 와야지 했는데 정말 한 3분 50초 정도 보다가 못 보고. 못 보고? 도저히 못보고있어서 <웃음> 아니 그. 말꼭 그렇게 <웃음> <그건> 해야 돼. <웃음> 그래도 보기 보고는 안네요네 보고 네, 맞고. 그거 그거 세달세달 뭐. 만에. <웃음> 세달만인가요세달 만에 예. 이제 보고 왔어요. 예, 그렇죠. 예배 향기는 제가 오래 봤어요. 한 시간 거의 다, 다 봤어요. 왜냐면 모,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음. 진짜 그냥 계속 빨려 들어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듣게 되 듣게 되더라고 요 예배 향기. 어휴, 오늘, 오늘 제가 좋다. 그 뉴스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아 오늘 뭐, 오늘 본 뉴스인데요. 음. 안정검 그거 유튜버 안정검 음.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되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던 사람인데요.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 보석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나서 음. 편지를 그 지인들한테, 지지자들한테 보냈는데, <웃음>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웃음> <있더라고요>. <웃음> 뭐야, 얘는. 진짜. <웃음> 진짜. 팽당하니까. 어.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음. 라면서 이제 보석신청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음. 네. 참, 진짜, 어, 다 돌아오는 거죠, 업보가. 그렇죠. 일단, <웃음> 네. 뭐,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아 그냥, 와, 잡아가라 그래.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음. 네. 거기 가면, 진짜 없는 죄도 불어요. 지금 이재명 음. 대표 보십시오 음. 그 사람들 한 (1년) 정도 가둬놓으니까 주변에서 말이 다 바뀌었잖아요 어. 아~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속이 됐었어요 대장동, 그렇죠.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들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웃음> 네, 주변에 그~ 이제 너무 힘드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심지어 그랬대잖아요 누구죠 그~ 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같이 이제 부인 공거인을 그냥 슥 지나가게 만들었대잖아요. 어디서? 어, 검사실에서 아... 일부러 슥 마주치게 한 거예요. 아... 오... 나가고 싶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유동규, 거짓말이라도 불게 만들려고 검찰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야, 너무 그거는 거의.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엄청나게 오래된 검찰들의 수법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동균 포함해서 뭐 남욱이니 뭐이 사람들 다 구속을 시켜놨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니들 나가고 싶으면 입맞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측근들도 이제 구속을 다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그거지. 구속 영장은 누가 내줘요? 검찰. 아니지. 아판사들이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구속되면 오 어, 제가 있으니까 구속됐겠지. 하지만 네. 결국은 뭐냐면 자 사법연수원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다 똑같이 후, 다 교육받습니다. 합격되고 나면. 다 아는 사이야. 아. 그런 자기들만의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판사나 검사나 그렇지. 다 아는 사이니까 음... 그 지금 구속영장이 거의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음... 자동문처럼 지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형국이라고 검찰, 우리가 그걸 몰랐냐고요. 조국 장관 통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학습을 했잖아요. 검찰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언론하고도 짝짝꿍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런데 저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 너무 근데 진짜 살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봐가지고 진짜로 맨날 자고 일어나면 구속영장 누가 구속됐다 누구 조사한다 이게 너무 심하게 아니, 그러니까 같긴. 이게 역사가 있다니까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어. 한명숙 총리 보세요. 아, 그때 제가 너무 어렸었어요.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때 무죄 난건 최근이에요. 아, 아 그렇죠. 네.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갇힌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권이가 그 안에서 아니,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음.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맞아요. 네. 쓸모 없는 거지 이제. 음.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익 볼게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네. 버림받은 거죠. 네. 음, 응당한 결과인데 근데 좀 약간 불쌍한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불쌍? 야, 이제 인간같지도 않은 놈이에요. 불쌍은요. 불쌍? 불쌍? 불쌍? 불쌍? 어, 불쌍? 불쌍? 어, 불쌍? 자례감이 있는 게 불쌍이고.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그런 실험이. 아니, ENFP들은 원래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 어떻게 <웃음> 공감해? 악에도 공감해요? 악. <웃음> 악에도 공감을 합니까? 우리는 ADHD가 뭐 아니라 좀 맞아야겠다. <웃음> 아직 정신을 <진심을 안> 못 <웃음> 차렸어. 정말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 는 진짜 사실 극혐입니다. 극혐. 극협. 음, 근데 그건. 이런 사람들 지금은 욕해도, 뭐, 배신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나오면 또돈 준다고 그러면 또 일할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익이니까. 음. 이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상대편에서 아 씨, 정광훈이처럼 나한테 누가 500억 준다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웃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응? 500억. 500억. 500억. 야, 500억을 야, 500억 주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이게. <웃음> <웃음> 동의하고 있으시면. <웃음> 동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곧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 그 심판이 정말 큰역할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뭐하러 내가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삽니까? 와, 진짜 그러면 아저 그럼 목사님 저 진짜 심판 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니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오. 하나님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심판한다는 거죠. 어. 그렇나 그러면 천당이 천당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야, 천당. <웃음> 천당 맞아요 지금 아니, 목사한테 그걸, <웃음> 믿으면, 그걸 <웃음> 물으면 천당 맞는 거예요? 어? 그 <웃음> 아니 너. <웃음> 아, 내가 여기서 없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웃음> 없다. 어 이런 거 그러면 윤석열이랑 한 시간 동안 방송하면 500억 준다. 이러면 만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 주제는 상관없이. 아니까 그러니까 애매하, 애매하게 이렇게 딱정도되는 그런 일은 없기 500억 때문에 500억, 500억. 네, 굳이 뭐. 윤석열 그런... 500억 <웃음> 윤석열하고 500억 네. 아, 때려도 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때려 도 되면 아오 그렇네 뭐, 윤석열가 네. 토론할 수 있는 자리다 어. 응. 500억 받으면 무조건 해야지 집발자근 작은 짚 봐야지 그렇네 일탁상피네요 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죠 저도 혹시 뭐 그런데 이제 웬만해서 넘어가지 음. 않을 거다 음.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웃음> 지금 뭐 먹고 살 걱정이 막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버리면 돼요. 아.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500억까지 건 뭐, 라고 내가 안 쓰면 되지. 500억, 오, 음. 뭐, 저는 500억 주면 진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500억을 다못 쓰고 죽는다니까? <웃음> 그게 문제야. 아니, 저 진짜, 저는 일주일만쓸수 있어요, 500억. 자, 봐요. 생각해놨어. 나는 응. 자식이 없잖아. 응. 물려줄 수도 없어요. 응. 자식이 있으면 생각하겠지. 응. 500억 쓸것 같죠. 저 완전 잘. 쓰시겠어요. 하루에 천만 원씩 써쓸 자신 있어요? 응, 완전. 자기가 직접 다 써야 돼. 기부하면 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저다 생각해.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하루에 천만 원씩 써라. 어. 그럼 나중에 손들입니다.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어... 쓸 수가 없어요. 더살게 없구나. 네. 어... 쓸수 있는. 기부하면 없구나. 안 돼. 대신 네. 음. 자기가 써야 돼. 어... 손들었어요? 못 써. 어... 쓸 수가 없습니다. 쓸것 같죠? 네.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막 대단하게 거창하게 보이는 거지. 아, 가두 아닌데 뭐 이렇게 진하게 네. 고민했을까, 나 방금. 없어요. 안 돼. <웃음> 그래. 쓸 수가 없어. 네. 천만 원을뭐 써요. 하루에 천만 원씩 못 씁니다. 아니, 집살거 집 아니면 집 사도 못 쓰겠구나. 그러니까 음. 하루에 딱 천만 원씩만 써야 되는 거야. 아, 딱 메일. 천만 원 매일. 네. 돌아서 쓰는 게 아니고. 아, 어, 야 너무 피곤해. 아, 집에 고 싶은 날도 있을 수 있잖아. <웃음> 음. 아니 천만원 안 쓰고 집에 있고 싶은, 쉬고 싶은 날에도 써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 아 집에서 응. 그러면 천만원짜리 쇼핑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에 하루에 이지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을 거야. 어디다 사 사야 아, 놓을 거야. 그럼, 아 그렇네. 어, 그럼 너무 귀찮겠다 벌써. 아, 음. 근데 김건희 같은 사람은 하루에 천만원씩 씁니다. 아뭐쓸것 같아. 요아전 김건희 하루에 천만원 이상 쓸수 있다고 요 아, 그, 쓰는 게 핵심이 아니고 모으는 음. 거에 집착이야.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아, 그 아, 그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유형의 특성은다 쓰지도 못할 돈을 그걸 계속 맞아요. 쌓아놓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500억 네. 받아봤자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뭐하러 그런 더러운 돈을 받냐 이거죠. 아 여기 변기 2천만 원 쓴다고. <웃음> 그렇네. 아, 이걸쓸수 있겠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변기 2천만 원?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돈 아니니까.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맞렇아 그렇죠, 아,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돈이니까. 남의 돈은 더막쓸수 있겠다. 지돈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건 진짜 진정한 졸부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 같은 느낌이네요. 이야, 우리가 어쨌든... 박근혜 이후에 씨, 이렇게 똥간을 지금 2천만 원짜리를 봐야 돼? 아우, 씨, 진짜. 박근혜 씨. 때가 그게 병기를 제작해가지고 들고 다녔었다고. 들고 다녔었죠. 예, 네, 어? 네, 근데 때? 그것도 싼게 아니고. 네. 오... 네. 자, 걔도 정신 좀 문제 있는 <웃음> 애예요 병기를 <웃음> 먹혀가지고. 진짜. 아니, 정신 좀 벌리고. 떨어져, 진짜. <웃음> 병이지, 병. 병, 병. 병이에요. 자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딴 소리하다가 네. <웃음> 어. 30분이 흘러버렸는데 30분이 흘렀어. 30분까지는 아니고. 어, 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네. 오늘 네. 비종교인 회담이고 네. 원래 이제 양이삼 TV와 촛불전쟁의 콜라보, 콜라보 방송이고 저희가 먼저 송출하고요 네. 돈은 제가 됩니다. 네. 네. <웃음> 저희가 먼저 성출하고 여러분. 돈은 여기서 드시고 양모 성출을 하십니다. 양렐루요 그리고 성출도 저희는, 저희는 늦게 해, 하루. <웃음> 아, 뭐, 뭔 장사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남는 장사 맞나요, 부분님 아닌 것 아, 같아. 그더 탐사에서도 이제 방송 하시잖아요. 네. 불교,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음. 최영민 무신론자 감독님이랑 네. 그방송을좀본 아 적은 없는데 그 네. 방송과 이 방송의 분위기를 비교하시면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우, 거기는 고급지지. 여기는 아 정신이 없잖아. <웃음> <웃음> 어, 실망이야. <웃음> 진 실망이다. 어 일부러 정신없어 하는 건데. 난 얘기했잖아요. 난 우리 <웃음> 방송 있어. 내용 없어도 돼, 여기는. 색깔이 있네. <웃음> <제목만, 웃음> 재미만 있으면 돼. 아, 아 돼. 내가 없어도 된다고요? 내용, 아, 재미 아니, 내용, 내용. <웃음> 재미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웃음> 아, 오케이. 난 내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완전 적격인데 나요 뭐 <웃음> 양이삼TV의 가장 재밌는 코너예요. 저희. <웃음> 아유, <웃음> 저희.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근데 네.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시청자 수가 올라갔습니다. 음. 줄은 것 같은데. <웃음> 양이삼TV 꼭 구독해 주시고요. <웃음> 좋아요. 자 오늘 그 썸네일에 적혀 있었던 주제죠. 저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명박은 어떻게 장로가 되었나? <웃음> 제가 아는 절친한 지인이 소망교회를 다녀요. 아, 잠깐. 대통령 아니 이명박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가 아니었어요? 아, 장로가 되었나. 장로. 어. <웃음> 아 이거 내용이 다른데? <웃음> 아 장로가 어, 대통령이 되었냐라고는 어, 추가하는 거예요. 나는 어, <웃음> 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만 생각하고 왔는데. <웃음> 아이 역시 나름 방송이야. 대야. 그래. <웃음> 아 괜찮아. 그것도 내카메어 역시 수 있어. 재밌는 아, 방송. 아, 네. 아 어. 아니, 송환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주말에 이제 그 교회 가면은 마주칠 때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아온 사람들이 이명박이랑 인사하려고. 어, 예전에 어, 지금 어, 구속 구석, 어, 됐잖아 어, 어, 어, 아, 지금 풀렸죠? 어, 어, 어, 나왔죠, 나왔죠. 네.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제 거기 그 송환교회에서 만난 거죠. 어, 대박이다. 그럼 이제 사람들 막 장로님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악사로막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이런 악랄한 정치인들. 결과적으로는 음. 뭐, 날때부터 그렇겠어요. 이명박도. 근데 음. 장로가 진짜 언제 됐을까. 음. 그리고, 어, 저번에도 이제 저번 방송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정치인 중에 종교인은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 교회나 이런데 유니칸 목사님 동생 문동환 네. 거기 목사님인데 아... 정치인 어... 정치 국회의원이신가요 음... 그리고 또 저번에 한분한번더 분 얘기하셨는데요. 정재원 아버지. 아... <웃음> 몇분 진짜 있어요? 진짜요? 좋은 분들도 있고 이상한 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명박의 종교생활 좀 아시면 궁금해서 궁금하다. 음... 진짜. <웃음> 자 일단 제가 이제 이명박이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물러나고 나서. 연락. 그, 좀 지난 얘기지만, 뉴스타파에서 이명박을 취재를 하려고 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목사님, 이명박의 근황을 좀 알면, 저희도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페북이에요. 음. 페북에 치면 웬만한 다 나와. 음. 그랬더니, 아, 이거 좀 조용히 해야 되니까, 그러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뭐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통합직, 그 교단이 다르니까, 목사 통해가지고 알아봤어요. 수술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이명박이 소망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했는데 오. 우연히 실제로 그 이명박을 만났어 Or. 뻗치기 하고 있다가 음. 그래가지고 그 촬영이 나온 게 이제 나중에 영화로 나왔는데 네그 <웃음> 그런 그런 히스토리도 있었다 음. 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음. 이명박이가 <웃음>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맞아 그 궁금해요 원래 기독교였을까요? 어머니가 기독교였습니다 아... 어머니가 아... 뭐, 네. 그이명박의 집안의 가훈이 뭐라고? 뭐요 정직? 정직이라고 몰랐어? 전혀 몰랐는데요 이명박의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라고요 야... 정직이뭐 바뀌었나보다. 아, 잘못 좀... 잘한데. 그런 거 아니야? 그 직장을 정지시킨다. 정지. <웃음> 정지합니다. <정직>? <웃음> 어머니가 음... 나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명박은 진짜 찾아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일단 인상부터가 이상해. 음... 응? 찾아다 보고 싶지 않아서 그뭐 무슨 어디 교회 가가지고 뭐 이제 간증한다 이런 거를 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음, 안 봤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명박이가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신앙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어. 어머니 이야기만 한다. 어. 어. 어머니가 주로 뭐 어머니에 대한 얘기, 우리 어머니가 어 자기 이야기는 없더라. 어. 보니까 이명박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 쇼였다. 그왜그랬는지제 뒤에 얘기하고 어. 어,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웃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헌금을 해야 되고 어. 현금을 음. 많이 해야 돼. 어, 돈이면은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 그 계급이 어떻게 되있죠 전도사? 아니지. <웃음> 자, 집사? 일단 이죠 집사. <웃음> 아, 집사 아는 거다 <웃음> 아, 네. <웃음> 집사, <웃음> 전도사. <웃음> 응, 집사, 전도사는 좀이 축이 달라요. 아, 이거 다른 거. 이쪽은 이제 전도사와 목사는 이쪽 그 제사장 그룹이니어다 아. 어, <웃음> <웃음> 집사, 권사, 장로. 그래. 아, 권사, 권사. 권사. 어, 님 많이 들어갔다. 맞아, 권사님. 맞아. 권사님 <웃음> 여자분들을 건설 하고 장로를 안줄수 아 없을 때건설을 하는 거예요. 아, 쉽게 그래? 말하네요. 그러면 아 비슷한 계급인가요? 건사랑 장로가? 장로가 위뭐 장로가 네, 네, 권사...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는 있지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 그다음에 뭘 하냐?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 봉사. 무슨 봉사를 음. 했을까? 이명박이? 그 이명박이는뭐랬냐 주차. 이 자. 교회 건물 교회 예배드리 오면 주차해야 되잖아요. 어. 주차 봉사를 했어. 오, 웬일이야. 근데 생각해 봐. 와. 막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응. 국회의원이고 서울 시장이고 서울 시장 때는 안 했을 거야. 근데 와 가지고 봉사하는데 주차 어. 봉사를 해. 대단 주차 봉사는 좀 일종의 허드레인 일처럼 보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좀, 좀좀 있어 보이 와, 있어 보이지. 대단한 응, 사람이. 지 응, 응, 응, 응. 대단한 겸손함. 되게 정직해 거. 보여요. <웃음> 겸손함과. 연기를 했겠죠. 아... 네. 그몇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봉사 시간을. <웃음> 봉사 시간 채워야 그, 되는 거 아니고? 그 봉사를 무슨 뭐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봉사를 생각하지 마 아, 뭐.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몇번 했겠지. 아, 몇 번. 몇번 아, 고등학생들도 그, 시간 지켜가면서 봉사 시간 채우고 지금 대학생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우 권찰, 예 오랜만에 들어본다. 권찰도 있죠. 집사보다 아래라고 할수 있는 권찰도 음. 있긴 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요. 예. 권찰, 집사, 권사, 장로. 권찰, 집사, 권사, 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깊이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로 말씀리 드릴게요. <웃음> <웃음> 뭐. 그래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장로가 된다. 음. 그렇죠. 그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교회에서 이제 원래 성경적으로는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하는, 네, 운영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건데. 아, 음. 네. 그 목사님 아니고 장로는? 그럼 목사도 장로 되는... 중에 일종이죠. 실은. 아,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성경에는 아. 목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장로만 있고. 어. 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자, 이건 재밌는데 다음에 나, 한번 가르치는 장로. <웃음> 오늘 주제는 <주장이> 다르게 이명박 <웃음> 얘기해. 지난주에서 약간 <웃음> 주제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번에 이명박은 그렇게 장로가 됐는데. 이명박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완전. 궁금하죠. 아니 근데 저는 대충 추측한 건 있어요. 제가 원래 만화가 꿈이었어서 이 상상을 막 해봤는데 이명박이 마이, 아마도 대통령이 된 경로는 음. 현대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시체 그 돈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원래 그 강을 점 점을 많이 뱉었잖아요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그왜 청계천 만든 것도 왜 자기가 물이랑 잘 맞아서 그거 길 타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없는 어. 바위도 어. 그랬대요? 예, 네, 이명박 그게 청계천 한 게. 오,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 아, 어, 잘몰라 그건 잘 몰랐네. 어, 그래서 나중에 대우나 팠다가 이제 망한 거죠. 뭐껴 어, <웃음> 맞춘 거 아니야? 그러고 아니, 나서? 아니, 아, 그런 건가? <웃음> 원래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이에는 예술을 믿는 놈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그, 그런 전보고 이러는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겠죠 네, 정치인들 다, 다 하니까. 건설 회서 일했으면 더 심했겠네요. 그렇죠. 음, 네. 왜? 뭐 건설업 특성상 이게 운이잖아. 거의 아 대박나냐 안 대박나냐 뭐 이런 거 그렇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검찰 거. 영화 있었죠? 검사 영화 그 덕킹. 덕킹. 덕킹. 덕킹. 덕킹. 거기에 보면은 그막 나오잖아요. 실제로. 음... 그 근데 그게 영화가 아니에요. 음, 실제 맞아. 있는 얘 같아. 뭐. 무당한테 가서 다음에 누가 되냐 해서 누구한테 줄 설지 음, 음. 실제로 하고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웃음> 그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음, 음, 음. 그 버릇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네. 진짜 <웃음> 윤석열이 아니 윤열이 <웃음> 이명박이는 왜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 이거는 일종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어, 어... 그, 진짜요? 그... 어 이명박은 교회가 자, 교, 이 교회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뉴라이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갔죠. 뉴라이트 음, 음. 새로운 우파였나? 우파. 네. 교회가 그때까지 하던 게 뭐였냐면, 독재정권의 아양을 떨고, 우리 그 위대한 영도자 전두환 장군, 막 이러면서 아양을 떨면서, 어, 본인들의 세력으로, 어, 대통령이 지지하고 해서 됐어.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가 왜 뒤치다 거리만 하냐. 우리 힘으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대 프로젝트 있다고요? 네, 일종의 대호 프로젝트처럼 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뉴라이트입니다. 음. 그리고 변절한 김진홍 목사라고 음. 예전에 뭐 청계천에서 뭐 이렇게 그 농마주의 음. 분들 뭐 돕고 했다고 하는. 근데 그것도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그랬지 실제로 잘한 분은 따로 계시고요. 아. 음. 그런 사람들이 원래 언론에 막 노출되는 사람들이 그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약간 관종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김진홍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변절 변절도 아니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지. 음. 그러면서 뉴라이트를 만들고 오. 이제 우리 교회의 힘으로 그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들자 해서 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의 간증을 돌린 거예요. 간증? 간증이라 하면 이제 목사가 하는 건 설교고 음. 성도가 송도 중에 한 명이 제가 이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시, 서울시 서울시 시장, 시장까지 만들어 주셨고 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명박이 한게 뭐였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 어,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오, 그랬죠, 그죠 그랬잖아요. <웃음> 그게 다그 뉴라이트의 진짜? 일환의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아. 대통령을 한번 세워보자. 만들어보자. 대박이다. 그런 것도 몰랐어요. 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명박이죠. 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엄청난 사실 영향력이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에 실제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개교들이 그렇죠. 실제로 뭐, 이명박을 거의 대통령을 만들 정도였고. 음. 또, 어찌보면 이번에 뭐, 이재명이 아슬아슬하게 진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왜? 아, 신천지가. 아니, 그 교회에서. 음. 교회가. 이재명은 안 된다, 빨갱이다. 어, 이러면서 어... 이제 교회에서는 절대 못 짓게 하고. 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그 교회나 이 종교를 우습게 못 보는 거예요. 어... 파퍼가 있기 때문에. 어. 퍼우가 되니까. 어... 그래서. 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때다 종교를 하나씩 가죠. 아, 그럴 것 같네. 불교를 음... 가던, 근데 기독교가 가장 강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몰락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그리고 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총선에서 우리 정광훈이가 얼마나 쌩 난리를 쳤습니까? 우 정광훈이 음. 음. 정광훈이 그 인간이 뭐그 파리로 때 집회하고 쌩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어요. 고속... 아니, 아니요.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음. 그걸 했어요. 음... 총선에서 뭐 우리가 몇백 십선 만들어야 된다근이근데안 음... 됐잖아. 음, 음, 음. 그거는 뭐냐면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정치권에 이제 미치지 않는다는 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음. 힘을 잃어버린 거죠. 어. 그러니까 그 힘을 잃지, 잃은 거에 대한 어떤 분노, 어. 또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더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 네. 그, 그 패권을, 그 힘을 여전히 쥐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어. 그런 차원에서 뭐 이슬람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어. 그걸 이슈로 만들어서 그렇게. 뭐라도 이렇게 잡고 그렇죠. 이렇게 끈 떨어진 걸 계속 잡고 있는 그런 네. 그런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제가 또 했던 걸또 물어보는 어떤 그런 뭐랄까 재주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음. 얼마 전에 토론이 있었어요. 토론을 하다가 제가 약간 같이 가는 홀라이또가어졌습니다 누구랑 토론했어? 아, 아는 후배랑 아는 후배랑 토론하다가 아, 서 방송에서 했다고 네. 방송하는 거 없죠 <웃음>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 살려주세요 근데 장국장은 나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요 그러니까요 <웃음> 완전 석박그 자체 그데그 어, 과중에 지금 궁금하게 들어왔는데 어데뭐 네. 장재국장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어 좋아요 <웃음> 어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 하나 읽어 주시죠 네. 천주교는 신부님을 맹신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는 그래. 목사님 맹신하는 걸까요? 맞아. 이거였어이거였어 이거였어. 제가 뭐냐 이거였다고? 전혀 그러니까, 다른 느낌 아, 아, 이런 느낌, 근데, 느낌, 음, 느낌 있잖아요. 어, 근데 괴가 비슷해? 아니 이렇게 나 생각해보니까 완전 한대 맞는 느낌이었다. 신천지 얘기를 하다가 신천지가 진짜 나쁘냐 안 나쁘냐 이 얘기를 계속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음. 했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신천지보다 더 나쁜 게 개독교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목사님 얘기처럼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대한민국은 진짜 적패들을다막 당선을 시키고 막주락 퍼락하는 이거야 말로 진짜 나쁜 놈들 아닌가?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은 그리고 정말 나쁜 영락교회 같은 게 진짜 나쁜 교회였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지식. 근데 영락교회도 사실 빨갱이라고 하고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고 그런 타고 타고 와서 이런 개독교들이 오, 그래서 신천지 논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음, 저 약간 음. 좀 현혹됐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개독교들 신천지 그놈들은 지들이 그렇게 비판해 놓고 지들은 더 나쁜 짓을 해. 무슨 나쁜 짓을 하죠 음. 그게 문제인 거요 기독교를 어. 엄청 비판하는데. 어. 그런데 무슨 더... 나쁜 짓이냐면요. 어. 너를 쪽쪽 다 빨아먹습니다. 아, <웃음> <웃음> 그럼 근데 음. 개독교도 똑같잖아요. 개독교도 목사님. 어,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이 등장했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이런,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니, 그래서 참 혼란스럽더라고. 네.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정말 나쁜 교회수록 또 그리고 목사를 맹신하게끔 하잖아요. 네. 그 교회에 대해서 전광훈처럼. 네. 어, 대충 이렇게 어. 그 질문 바꾸려. 어, 그래. 자, <웃음> <웃음> 자, 이제 요거는요. 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일종의 청기누설입니다. 어? 네, 이 바닥에 어, 이 바닥에서 요 얘기를 하면은 음, 뭐랄까. 괜찮으세요? 나왜 제가 분명히 무슨 무당처럼 <웃음> 말씀하세요. <웃음> <그런가>? 이 바닥에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갑기 조용히 숙사에서 깜짝 놀랐네. 목사님 아니고저 던져주는 줄 알았어서 <웃음> 성공. 자그 지금 교세로 볼 때요. 타톨릭 천주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됐어요? 아, 기독교! 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때 종교는 어떻게 할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성도들을,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 전제가 뭐냐면 무지와 맹종입니다. 음... 일단 믿어. 그리고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음. 하나님 믿어야지. 음. 하나님 따라가야지. 무지와 맹종이에요. 못된 종교는 무지와 맹종이라는 숙주로 성장을 해요 음. 자 그러니까 쉬워, 답이 쉽게 나오죠 음. 왜 카톨릭의 신부님은 맹신하지 않는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보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무지와 맹종을 강조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음,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이게 이 영업 비밀이에요 음. <웃음> 내가 교회를 아, 키우고 일부러. 싶으면, <웃음> 그럴싸하게 폼을 잡으면서,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 개, 음. 돼지들 느낌. 음.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한테 따르고 싶어 하는 심리도 있단 말이에요. 음. 좀 들떨어진 사람들일수록, 음. 제가 볼 때는. <웃음>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죠? <웃음> 왜 이렇게 쨔지? 아니, 뭐, 아니, 저는 목사님 난, 추정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보다 여기로 봤어. 그냥, 그런, 그랬을 뿐이야. 내가 자연스럽게 아, 눈 그러니까, 따라갔을 그러니까, 뿐인데. 너무 마음이 찔려 아니야? 아니, 우주와 맹종만 나오면 흔들려. 그러니까. 항상 반응해. <웃음>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전 목사님 추정하니까요. 너 <웃음> 네. 보세요. 이보세요. 나를. 맹정 음, 그러면 안 돼. 그럼 나를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자. <웃음>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가 훨씬 더 그래 보이죠.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목사들,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그렇게까지는 잘안 해요. 맞아. 음. 설교 자체도 약간 그렇게 다안 하시죠. 그렇다고. 네. 음, 음. 네. 그, 그러다 보니까, 기, 개신교의 목사들이 훨씬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음. 자,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해서 목회를 하고, 깃발을 딱 꽂아서 다시 교회해가지고 하면 잘 될까요? 음. 안 돼. <웃음> 안, 되죠? 안 된다니까.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종교는 성장하려면 무조건 무지와 맹정, 목사는 신비주의로 아... 나처럼 이렇게 이 신비주의라고 찌... 찌끄레기 찌끄레기 하고 놀면 안 되는 거야. <웃음> 저가 찌끄레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공처럼 진짜 이렇게 네. 도복 입고 한복 입고 뭔가 나랑 그릴고. 너랑은 다른 사람이야 그렇죠. 이런 거. 뭔가 신비로운 예. 느낌. 네 예. 그렇게 해줘야 종교가 먹히는 거예요. 한글도 몰라야 되고. 막 처, 아니, 왜냐면, 천공, 천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제가 군목을를할 때, 공군군무를 군목을 9년을 했잖아요. 응.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별로 없어. 아. 그때도 교인들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아, 아 내가. 아, 약간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구나. 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 어, 내가 내린 결론은, 아씨나 그건 못하겠다. 음. 나는 내, 성, 내 스타일하고도 안 맞고. 그러나, 나처럼, 그냥 솔직하게 얘기 다 하고, <웃음> 뭐 그냥 하면, 나의, 세대, 나의 시대가 올 거야. 나의 <웃음> 나 같은 사람도 먹히는 오겠지. 그리고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음. 그러고 와, 지금까지 그냥 왔어요. 오. 그랬더니 진짜 좋아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 오, 그니까요. 이렇게 장재희기도 있고. <웃음> 모르겠지만, 그, 그 우리 맹구 국장님. 맹구님 좋아하시잖아요. <웃음> <저> 완전 좋아하잖 <웃음> 저 모르겠어요? 저촛불 채널에 뒤에서... 양희선 목사님 연설만 하면 목사님 최고예요 뭐. <웃음> 제목이 그거예요 저 목사님 신호네요 목사님 최고 또 나오세요 저는 아니, 이제 팬심을 제목으로 하죠 랭구 님이 뒤에서 진짜 칭찬을 잘안 하시는데 네, 목사님 칭찬을 진짜 많이 음, 뭐, 음. 하시더라고요 원래 남, 그 칭찬을 본인한테는 안 하고 뒤에서 하는 <웃음> 버릇이 있어요 뭐, 앞에서는 욕만 하고 <웃음> 벌써 약간 뒤에서는 힘들다는 네, 것지데어색하지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이제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응. 어떻게 이명박 같은 인간이 장로가 되고 응. 이명박 같은 인간이 교회가 밀어서 대통령이 되냐고요. 진짜 시대의 사기꾼 아닙니까? 응. 물론 지금은 그 놈보다 더한 놈이 나타나가지고문제긴 한데. 이거 응?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개불 아무것도 아닌지가 들통난 거 아니에요? 응. 이 교회의 허구성이 너무 처절하게 드러났다. 지금은 더한 거고요. 응. 뭐 그때는 그래도 이명박이는 교회 장로라도 뭐 가짜지만 장로라도 세워서 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씨 무슨 무당은 난리를 치는데 <웃음> 씨 그런 놈을 밀어진 더 영적인 사람이야. 와... <웃음> 아, 그러니까 <웃음> <너무> 니들이 <웃음> 교회냐고 더영적이래 너무 그러니까 싫어. 교회들도 그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뭐 다른 무당 그러니까... 무속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밀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내린 아니면... 결론은 아저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맞아요. 저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득을 믿고, 자신들의, 어떤 자기 자신들의 신념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맞아. 결통 난 거란 거. 하나님을 거죠. 이용하는 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네. 이용하고. 그러니까 정강훈이 하나님도 나한테 까보면 죽어.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 아니 내가 아무리 지식이 없고, 뭐 없더라도, 내가 만약에 교인이면 그런 얘기 못할것 같아. 그런 게바 아,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예, 지금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 끝났다고 봅니다. 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주의라고 있어요. 음. 복음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개인의 영성, 어떤 그 사회 사회에서 어떤 뭐 이런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음. <웃음> 세상 일은 조금 뒤로 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명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복음주의 사인방 이분들은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신 분두분이나 돌아가셨고 두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어쨌든 가끔씩 헛소리하고 이러는데. 음, 그 이후에 다음 세대라고 하는 목사 한명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고, 음. 우리 신대원 선배기도 하고. 오. 뭐 하는 자세? 동성애 반대 1인시위하고. <웃음> 정말. 천적이시다 <모델. 웃음>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 동성에반대하기보다도 차별금지법 반대죠. 아,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네.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특히 계시겠네요. 네. 실천적인 건좀 아니죠. 어, 네. 낙태 반대 운동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같은 맥락이죠. 어... 근데이 양반이 그나마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 어, 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이 라고 하는 분. 어 진짜요? 어... 대한민국 교계에서. 그렇지. 어머 네. 어머, 어머 어머. 근데 거의, 어떻게 그렇게 했던. 그렇게... 그러니까 한옥교회 끝났다. <웃음> <웃음> 진짜 이거는 관짝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짝이다. 먹을 간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 양반은 어, 대형교회 목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는 그 주변의 장로들이 음. 아까 얘기했죠. 자 헌금을 많이 해. 그냥 많이 합니까? 있으니까 많이 하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장로들이 일종의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 기득권층에 자기도 편입되었다고 하는 것에 반증이 아닌가? 음. 네. 음. 한국교회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음. 네. 나한테나 희망이 있을까 모르겠다. <웃음> 목사님이 희망이다. 양희상이 희망이다. 양희상이 희망이다. 근데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제 장로들 영향이 엄청 센 거네요? 그럼 장로 인원 제한 뭐 이런 건 있어요? 어, 교회마다 몇 명씩이지 어, 네. 원래 30명당 한 명. 30 30명당 한 명. 네, 네, 네. 30명당. 그러면 교인이 늘어날수록 계속 선발을 하는 그렇죠. 시스템이요 네, 그렇죠. 어, 어. 그럼 계속 다 주차 이거 하고 있겠네. 어. <웃음> 주차만, 주차만 주차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봉사가 있을 그러게.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러게. 장로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웃음> 일단은 이제 교인들 중에 찌질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회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음. 큰 역할을 못 하고 물론 뭐 그렇게 해야만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교회에서 갑질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별 힘을 못쓰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고 막 이제 목사한테 갑질하고 막 오. 교인들한테 갑질을 하려고 해. 음. 자신의 이득권을 따고. 어이구야.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자, 교회가요.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쳐봅시다. 음. 그럼 거기서 주보를 만들죠. 이렇게, 음. 이렇게 교회 예배 순서. 음. 이거 주보 하나만 만들어도 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보 음. 인쇄 업체? 응, 그거 하만 어. 운영해도. 아, <웃음> 어. 그냥 손안 들고 코, 그러니까 손안들고코 푸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매주 그러면은 계약, 계약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웃음> 교회가 망하지 않는 <않느냐는>. 한. <웃음> 오야. 그런 일이 그거만 있겠냐고요. <웃음>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이슈 일, 특히 건축 이런 거. 깔떡거리는 인간들이 아, 엄청 많아. 장난 아니겠다. 그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되게 많이 짓잖아요. 그게 소개 소개로 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 어. 마, 그러면서 더, 더 얹어 먹고, 네, 네. 응, 더 얹어 먹고, 어. 그리고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요 비리 목사들은요. 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조폭들하고 비슷하나. 아무튼 음. 그 모르겠는데 조 폭은 모르겠지만 무슨 짓을 하느냐. 목사가 장로 장로들한테 먹을 음. 거리를 줘. 먹을, 진짜 먹을 거리. 아니. 아, 그니까 러막 돈, 전환. 계속 그렇게 아 주보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돈 나올 거리를, 교회를 아 통해서 돈 나올 거리를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할것 같은 느낌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목사가 비리가 있네. 네. 음. 그럼 지켜줘야지. 음. 어 음. 아니, 그래요. 이게 아니, 교회 현실이에요. 조폭이랑 똑같네. 어, 이게 교 현실이에요. 아니, 조폭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 김건이랑 윤석열이랑 똑같네. 어, 맞아, 맞아. 진짜 그렇 자기들끼리 이렇게 특혜, 수익, 형 나눠 먹고, 이런 시스템을 교회에서 배워서 오는 건가? 아니면 <웃음> 정치에서 배워서 교회로 가는 걸까? 다 그렇게 어, 돼 있는 거아닌가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하는게 아니라. <웃음> <웃음> 스택킹과 <스택인가>? 본능적으로, <웃음> 본능적으로. 해방는 놈들은 <웃음> 맞아, 자연스럽게 아, 아, 맞아, 있어, 있어, 있어.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고 배우는 자연스럽게 <웃음> 아, 아, 그러니까 비리교회 목사님들이랑 정치권이 서로 맞닿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이권관계에서 음. 네. 음. 그리고 또 교회가 잘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 세탁해주는 거아 음. 음. 어떻게 헌금 내고 헌금을 하, 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부를 돌려주고 그렇지. 허... 허... 허...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성공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가시는구나 <웃음> 1, 2층은 뭐 꽉꽉 채워가면서 그 옛날에 누구죠? 그 연예인 <웃음> 돌려살려고 연예인 누구 그, 그 누구였더라 거더라 그 사람이 그거 그, 그거하고 관련된 거, 뭐 그냥... 아저씨 하나가 그러지. 있어 누구더라 그 가슴 나쁜... 가슴 막 크고 막 그런 여 어? 여자 하나 있는데 무슨 노사였던 거예요? 젊네, 젊. 클라라. 클라라, 아, 클라라. 클라라랑 같이 그렇게 했던 그그사그남그 어... 그그그 남자가 회사의 대표가 회장인가 그런데 장로예요. 음. 어, 교회 장로.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인가 그 교회가 또. 그 사람이 정치 자금을 세탁하고 뭐 이런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아, 아. 교회는요 생각보다 그런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내는 겁니다. 아 왜요? 네. 세금 추적을 하면 아. 다 그게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럼 그걸 다 어디로 돌리지? 다황금으로 돌리나? 그 교회 세금 무는 정책 같은 거가 네. 추진된 적이 있나요? 있죠. 음. 어, 근데 지금 다안 됐겠죠 당연히. 어떻게 됐느냐? 목사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음. 교회는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음. 또 논리는 또 말이 돼요. 음. 그런데, 목사에게는 이제 세금을 내게 하자. 음.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에 서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목사는 세금을 냅니다. 아... 저도 세금 내 아, 내는 걸로 어...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네. 그럼 음. 저도 세금 내 원래는 안냈었구나 원래 세금 안 냈죠. 근데 아... 세금. 세금 관계를 그래서 잘 몰라, 저희들은. 아... 네. 아... 세금 안 내, 내게 한다고 해서 시위를 했었던 걸 건. 그렇지. 본것 같고 난리를 아... 쳤고. 아... 네, 그런데. 진짜 난리 났겠다. 어... 뭐 난리 났죠 진짜로.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지금 목사가 15만 명으로 보거든요. 음. 교회는 5만 개로 음. 좀더 줄었겠지. 음. 근데 여튼 15만 명의 목사들 중에 뭐 배뚜들기교 살고 있는 목사들은요. 10%? 15% 밖에 안 돼요. 음. 나머지는 거의 다 영세 목사님들이구나. 국내에서 음... 작게 하는 거죠. 거의, 아... 거의 이제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분들이. 에요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뭐 보세요, 85%가 그렇다니까요. 아 교회 에 희망이 있는데? <웃음> 85%의 희망이 있는 아니, 거 아니 근데 이 아, 양반들도 꿈이 대형교회. 아, 안 되는 거구나. 교회는 아, 어디서... 기대하지 말고. <웃음> 어, 그... 뭘 기대해? <웃음> 희망이 진짜 없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로부터 복지사각지대에서 오히려 편입이 돼서, 아... 왜냐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니까. 아... 그런데 이 있는 놈들이 10%, 10%, 10뭐 5%나 되겠나? 이 네. 놈들이 자기들 세금 적게 들려고 아... 생 난리를 친 거예요. 네. 그리고 아... 이 핵심에 그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그 이거를 누군가 또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결, 결정은 정치, 정치인들이 그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맞아. 사람이 누구냐? 응. 대형교회 목사들 연결되어 있는 핵심이 누구야? 윤석열? 아니 음. 민주당이야. 아 진짜요? 어, 지금 국회의장이요. 김진태? 진태 김표? 김표, 김태, 김태, 진 강원도 주사 김, 죄송합니다. 김진표가 장노예요. 아, 그래요? 장노면서, 아 지금의 문제 있는 대형교 목사들하고 다 가까워, 김장환하고 가까워. 어,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대박.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개판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 인간들이 무슨 시 장로고 그렇구나. 무슨 국회 의장을 하냐고 어 빠진 남들이. 야 이거 장로 응? 경력을 다 까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민주 어, <웃음> 너무 모르는 장로들이 많으시네. 국회에 가면요. 시작해야 돼. 국회에 가면 어 종교 모임이 있대요. 국회인데. 아 어, 그럴 것 같아. 어, 어디 있겠죠어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당을 떠나서 음. 민주당에도 음. 있고. 저쪽 당에도 있고 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음.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 모셔다 예배도 드리고 음. 그러면서 줄도 갖고또 음. 대형교회 목사님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 국회의원들 이 예배드리는데 어, 폼 나잖아 그리고 국회 사회면또 네. 로비도 할수 있고 네. 응?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음. 네. 나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웃음> 양의상을 네. 국회로 언니 군대 아니, 국회... 국회가 아니라 국회가 의원들한테 설교하게 국회 의원들이 뭔데 왜 교회 목사를 불러다가 자기들끼리 무슨 예배를 드려요? 보통은 자기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신우회라고 해서요. 신우회라고 회사마다 그래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아 회사에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에이? 목사님을 모셔, 투청해서 그렇죠. 네. 어... 그뭐 특별 예배 같은 그런 개념이군요. 네, 이런 거죠. 음...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성교. 음... 음, 직장에서 아 우리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음... 우리는 성교를 한다. 음... 성교를 해야 된다. 어... 굉장히, 네. 저기, 신앙이 높으시네요. <웃음> 신앙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죠. 보금주의. 복음주의. 보금주의의 음. 가장 큰, 그, 큰 목표라고 해야 될쉬 이슈는 무조건 전도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도라고 하는 걸 계속 개발해야 되죠. 직장, 음. 성교, 뭐,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직장에서도 해야 된다면서, 그, 국회 안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음. 음. 근데 어차피 다 썩었다고 하니 그러면 진짜 거의 1%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진짜 어디에 퍼져 있든 희망이 없는 거네요. 근데 동, 종교 모임을 네. 그러면 당별로 진행하나요? 그니까 같이 모인다니까요. 그걸 전, 같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 뭐, 다 같이 정당상관 없어. 아, 구절이 너무 오, 위험해 오, 보이는데. <웃음> 너무 위험하고 오, 너무, 오. 너무 가고 싶은 자리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속아 맞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저렇게 파란색이라고 해서. <웃음> <웃음> 맞아. 이거 지금 맞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갈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맞아, 맞아. 맞아. 그들만의 맞아.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리그고, 지들이끼리. 그니까 내가 계속 분노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의 이 초선 의원들. 어? 소방관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정치시켜줬더니, 무슨 법이나 발의해? 삼성이 대물, 삼성이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낼수 있는 대물, 대물이라고 어, 그래. 물납. 물납, 그거를 발의했던 놈이야. 진짜요? 어. 이번에 그 소방관 그 국회의원. 그래? 아이, 고 뭐, <웃음> 아, 지금 무슨, 조선시대에요? <웃음> 그게 왜 그러냐? 이건희가 뭐야. 죽고 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뭔, 뭐, 뭔 짓을 하냐? 그 물납으로 대신 세금을 내서 국가가 가진 그 박물 그 박물관을 아, 아, 아, 아. 만들겠다. 어, 뭐돈 기념품 같은 것들을 돈안 돈안 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념품이 아니라 미술 미술품, 아, 미술품 기증하는 아, 형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세러니까 삼성에게 그게... 너무 유리한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돈안 내고 그냥 선한 응? 대로 코풀게 만들어 주는. 근데 그게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란 놈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아니 음. 저 삼성에서 보내는 의원이구나 그럼 소방관은 약간 삼성이 손을 탔게 했죠. 삼성의 손을 탔겠죠 맞네요. 그때부터 그런... 그랬겠어요 설마 처음부터 구,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음. 국회, 구,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어? 그렇게 손을 뻗쳐서 어... 거기 손을 탄 거죠 어... 음? 너무 지저분하네요. 아니 진짜 근데 저는 김영민 의원이나 어? 민주당에서 그나마 좀 좋아하는 의원분들 있긴 한데 그럼 그분들도 한번 장로지 검증해 봐요. <웃음> 장로가 무슨 아니, 나이 그뭐 기준 있나 35세 이상. 인 아, 네, 아그 이상만 있어요? 이한는 없고. 이하는 없고. 아 근데 이제. 국회의원 나이 때가 더. 교도마다 좀 다를 텐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렇고. 35세가 인 45세가. 인아 45세가 인 보다. 음. 네, 45세가 인 그렇고요. 이 교회 헌법에 나오는데, 하도 오래, 배운지 오래돼야지 교회, 교회 헌법? 아 교회 헌법 있죠. 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주로 이제 좀 지긋한 사람들을 아 세우고. 아 하죠. 아 네. 참, 장로님 하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참. 네. 정말 나쁜 놈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기득권을 정당하게 얻었어요. 음.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벌벌 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그저께까지 심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 팔아먹고, 국민들 팔아먹고, 독재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기득권들 아니에요 음. 그것이 종교든 목사든 정치인든 이뭐 기업인이든 음. 이 불의한 기득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기득권들이 다 자기들의 뭐랄까 어~ 편으로 들어오도록 음.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막막하게 손을 뻗치는 거죠 그럼요. 그때 자시가 자기가 왜 정치인이 되었는지 자기가 왜 종교인이 되었는지 네. 왜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가치관이 없으니까 홀가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웃음> 저 아는 가족 중에서 국회의원 있는데 그만 두셨으면 좋겠네요. <웃음> 정말 진심입니다, 제발 무형 <웃음> <웃음> 아니 그만 네, 그만 두시기 네. 전에 뭐 <웃음> 이제 더더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요, 음. 진짜 아니. 자 어떡해. 그래서 아유,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재명,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음.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까? 이재명이 왜 그렇게 악마가 됐습니까? 개혁, 개혁을 하려고 해서. 이재명은, 이 새끼, 정치인인데 네가 우리 기득권 편에 안 서? 아. 조국 장관 왜 그랬습니까? 음. 야, 너, 씨, 강남 사는 놈이. 좌파가 어디서 좌파가. 음, 미쳤어. 한오 이런 거. 어, 미쳤어, 너? 그러니까, 조지는 거예요. 다들 뭐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눈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뭐 정치를 한다 하지 다 여러분들도 진짜로. 네? <웃음> 오늘도 분노에 차서. 근데 양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에 있죠?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촛불에 있죠. 아, 어, 허 어, 토요일 허시 <웃음> <웃음> 마치, 너무 마치 광고하듯이.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저는, 토요일 4시에 오시면 우리 양독사님의 <웃음> 마무리 발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요 너무 자주 해서 안되겠어요 아, 아, 아, 하이라 근데 네. 자주 해도. 양목사님 그만 올려 보내라. 이런, 이런 댓글을 하나를 못, 못 봤어. 그리고 저한번 봤어요. 어 봤어요? <웃음> 이제 그만 나와라. 제 채널에서 네. 어... 목사님만 하지 말고 다른 분 목소리도 듣고 싶다. 음. 아 그거는 괜찮은데 내려와라 이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없었어. 내려와라. <웃음> <웃음> 내려와라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근데 제가 <웃음> 거기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 진짜 제가 봤더니. 그래요? 응흔들리셨어네 <웃음> <근데 근데 웃음> <근데 근데 웃음> 거기다가 정말... 거기다가 그랬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 제가,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적은한 번도 한 없어요. 음... 시키니까 하는 거야, 난. 음... 진짜 하기 싫어하세요? <웃음> <웃음> 맨날 틀틀, 맨날 막가지고 발언. 아니, 아니, 근데 아... 수락은 빨리 하시는데. 아냐. <웃음> 항상 그 얘기를 하시죠.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발언하는 게 좋겠다. 음... 하지만 양 목사님 발언이 진짜 속이 시원합니다. 왜 속이 시원하냐면, 이렇게 약간 국민들이 <웃음> 딱 지금 분노하는 이 우리나라 기득권 문제나, 진짜 뭐 정치권에서 지금 사실 민주당 까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까는 거니까 쉽,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건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음. 너무 음. 좋거든요. 민주당도 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어. 까줘야 되거든 정신. 아니 아. 나는 내가 목사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어떤 정치적인 지향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무슨 뭐 절대 선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민주당에도 그래서요. 나쁜 놈들 많고 내가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 그의 가치관이 내가 좋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맞고 음. 그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든 나발이든 다 까야지 무슨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거고. 음. 음. 뭐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네. 이렇게 약간 효자손 같은 느낌이에요. 응, 그거를 속 시원해 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을 답답해 하시는지 너무 잘아시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고. 리트머스지 랄까요? 뭔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음, 음, 맞습니다. 무슨 얘기 다가 또... 네, 네, 네. <웃음> 목사님 길을 그러니까 찾아주요기니권 기득권. 고 언니가 아, 기득권, 계속 기득권. 생각하고 있었던 아요니 아니, 길은 목사님이 아. 찾아주세요. 기,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우리 사회는. 그리고 촛불 이야기 했었어요. 음. 네. <웃음>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촛불 집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죽서서 개줬다. 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정권을 바꿔놨는데 맞아요, 맞아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음... 아, 저도 솔직히 너무 할 말도 없고, 너도 화딱지 나고. <웃음> <웃음> 내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내가 앞에서 촛불 다시 합시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맞아. 너무 공감이 돼. 나도 다 때려치고 싶어요, 솔직히. <웃음> 그러면 문제는 그거잖아. 그럼 나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나는 자식도 없어서 나라가 망가지뭐 어쩌든 <웃음> 내가 살 때만 어차피 20년 뒤면요 지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맞 <웃음> 어? <웃음> <웃음> 네. 내가 지금 50몇이기 때문에 한 70주 되면 나만 살만큼 살았어. 45년에 화성에 저기 착륙도 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 왜 화성에 아, 정책 발 아니 지금 이 기후 이기 때문에요 화성으로 이주해 아, 지금 한 20년밖에 안 남았다는 분들이 <웃음> 많아요 <웃음> 맞아요 심각한 심각합니다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씨 나라가 망하든 말든 주님이 오시든 말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웃음> 난 솔직히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에요. <웃음> 나 지금 진짜, 나 진짜 여행이나 다니고 싶고, 그래. 아, 여행, 네. 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하셨군요. 어, 나는 항상 내, 나의 로망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호주, 호주. 호주뿐만 호주 네. 아니고, 그런데, 호주. 나 아직 유럽도 제대로 못 다녀봤어. 아, 진짜. <웃음> 아, 많이 안 가봐서 그래, 내가. 아니, 유럽, 저도 아직 제대로 못 가봤어요. 아니, 내가 가본 데는, 저기, 바르셀로나하고 포르투갈, 이런 데밖에 못 가봤다고. 그래. 근데 암튼, <웃음>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 열받으니까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나라는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응?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 윤석열 같은 놈들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어야 되냐고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봐 진짜 다시 한번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윤석열이 끌어 내려고하면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응. 같이 고민해. 네, 정치권에게 그냥 모든 걸다 던져 놓지 말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어... 역사가 한 단계씩 발전하자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이번 음. 이번 촛불이 또 그렇게 될것 같은데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 8 0서 어, 당에 이제 몰아주고 났는데.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어 이거 이렇게 미뤄져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시민들 계속 거예요. 고민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 예, 예. 촛불의 정신이 어떻게 이어갈 거면 음. 진짜 시민들이 정치하자, <웃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웃음> 그것도 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또 촛불이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있어야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시대느냐, 제가 보는 시대 정신은 이거예요. 이제는 엘리트의 시대가 끝났다. 음. 어,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오그 현대 사라,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엘리트가 사회의 적이다. 음 니들이 한게뭐 있냐. 음그 기득권으로 자기 배불리는 데 썼지. 음 낮은 사람들 사회를 공평하게 만드는데 니들이 썼느냐. 음 그래서 이제 엘리트의 시대는 끝났다. 아 이전에는 아 한두 사람이 세, 여 10만 명몇만 명을 먹이는 시대였잖아요. 음 근데그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연대의 시대가 돼요. 연대. 음. 연대 고대 아닙니다. 내가 연대를 못간게좀 한이긴 한데. 네, 들어갔다 나오셨나 봐요. <웃음> 네, 청신대만 다닌 게좀 한이긴 한데. 네. 네. 평범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 조직된 힘과 함께 이제 연대하는. 네. 그래서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시민 중에 한 명이고 네. 제가 막 앞에 서서 발언하고 연설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잘났어서 합니까? 네. <웃음> 잘났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과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걸 살잖아. 아. 목사니까. 이거 털어먹고 살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제가 살아계실 살아 때제 손을 보더니 아유 우리 양 목사 손은 여자손 같다고. 어... 내가 무슨 거친 일을 합니까? 아... 응? 입으로 털고 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웃음> 입이 거친 거 아니야? 응? <웃음> <웃음> 거친... 어, 맞아. <웃음> 어, 왜 소름이다. 입이 그런, 그런데 그냥 나는 그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 말하는 법을 알고 음... 그래서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 뿐이지. 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뭘 어떠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어... 그런 시대 정신으로 가서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의 정치도 국회의원들, 우리 장국장이 장 그거 나 좋아했던, 내가 연설했던 것 중에 좋아했던 말이잖아. 요 네. 국회의원이 별거냐고. 저 그렇죠. 별거 아니죠. 별거냐고. 시민일 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가 뽑아줘서, 우리를 뽑아줘서, 우리가 뽑아줘서 국회의원 하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무슨 특권을,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아니냐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촛불 시민들이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촛불 행동 시민 연대 아닌가? 저희 촛불... 저희 명칭 모르세요? <웃음> <웃음> 아니 뭐였죠? <뭘> 좀... <웃음> 아니야 촛불 행동. 야, 그거는 저쪽 거아닙니까 <웃음> <웃음> 어우. 야, 짝짝 진짜. 아, 아, 엘리트 시대가 끝났다니까 네. 좀 슬퍼서. 음. 네. 좀 엘리트라고 음. 생각요 촛불 행동에서 <웃음> 이제 주관하는 윤석열 네. 퇴진 집회 16차. 17차. 1 7차아 <웃음> 헷갈려, 막 이제 헷갈려. 아니, 내가 이거. 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헷갈려요. <웃음> 박근혜 탄핵이 몇, 몇회차까지 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네. 24회 가맞은가 네. 뭐라고요? 네. 그렇게 빨리 끝나네요 <웃음>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 <웃음> 아, 그, 그, 그러면 그동안 7차밖에 안 <웃음> 어, 나왔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 약간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속도를 하고. 좀 내야 될 때는. 그러니까요. 한 1월 네. 안에는 끝내야 된다. <웃음> 자, 속도를 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어, 아, 방송을 마치시죠.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여러분 토요일에 만나요. 네, 토요일 집회 <웃음> 때 <웃음> 뵙겠습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풋불 행동, 풋불 너무 좋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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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자연 건강 대학 또는 카카오톡 에서 엘레 오틴 을 검색 하 시면 됩니다.